썸네일 안 찍었다. 아 썸네일이면 사진 사진이 낫잖아. 차라리 영상 편집이 낫나? 어떻게 해야 돼? 어! <웃음> 야! <웃음> 어! 자 오늘은 방배그랑자의 34평입니다 34평 84타입이죠 얼른 들어오세요 먼저 신발장입니다 어, 신발장은 역시 이제 이쪽이 제이 이제 팬트리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매우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요 34평에서 볼수 없는 신발장 사이즈를 보여주죠 34평 역시 신발장 공간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 걱정은 없겠습니다 자, 중문 역시 설치되어 있고요 색깔은 고급스러운 그레이톤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먼저 화장실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도 여김없이 저를 반기는 비대 바로 열리죠? 아, 내부를 보시죠 깔끔한 화장실이고요 뭐 기본 신축들과 마찬가지로 수납공간도 충분합니다 자 이곳은 첫 번째 침실인데요. 침실에서도 이제 바깥에 산을 볼수 있다는 게 방배그랑자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수납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굳이 장롱을 구입하실 필요가 없어 자, 방배그랑자의 세심함을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문에 설치되어 있는 손 끼임 방지대입니다. 아이들이 중간에 손을 넣다가 손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장점이죠. 자 복도로 나오시면 은저좌측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자, 팬트리 공간 역시 넓은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한번 보시죠. 34평에 이런 팬트리 공간이 있다는 게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죠. 이번에 소개 드릴 방은 두 번째 침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창문에서 이제 우면산 뷰를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침실은 이렇게 이제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시 야외 테라스에서 나와서 바라보는 풍경은 정말 최고입니다 우면산 그리고 멀리 관악산까지 보이면서 진정한 숲사권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방배그랑자이 34평 대망의 거실입니다 직접 아시... 아... 한번 보시죠 자 이쪽에서 보시면 어, 마찬가지로 어, 어, 아트월이 고급스럽게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아트월을 따라서 쭉 걷다보면 광활한 우면 산부 그리고 내봉재산 관악산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문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고 안에서바깥을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열 차단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그랑자이 34평은 이제 판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바람치는 구조라고 하죠.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베이 구조예요. 4군데에서 네 채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방 3개와 거실 모두가 이남향의 따뜻한 햇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방배그랑자이는 GS건설이기 때문에 모든 가전제품, 가구가 아, 가구를 합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LG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LG 휘센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기청정기 시스클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클라인이 각 방에 설치되어 있고, 부엌에도 설치되어 있죠. 저번 영상 방배그랑자 52평에서 설명드렸듯이 방배그랑자에는 역시 액자 레일거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품이나 미술품을 걸어둘 수 있죠 지금 거실에 보시면 여기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뭐 장식품을 주셔도 되고요 또 남자분들은 또술 여기다 올려놓으시겠죠 자, 이쪽은 부엌인데요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갈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이쪽은 수납장 그리고 이쪽은 김치냉장고가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거의 웬만한 세대는 다 김치냉장고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LG제품이죠 또 34평은 이제 부엌이 ㄷ자형으로 빠져있어서 공간감이 좋고요 그 다음에 주부들이 선호하는 아일랜드 식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배그라인자에 모든 세대가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 처리 시설이 있고요 각 층마다 이렇게 음식물 취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열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보여드린 저 음식물 처리 시설로 처리기로 가루를 만든 다음에 굳이 1층에 내려가실 필요 없이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정수기인데요. 정수기가 LG제품이 들어가 있고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다용도실인데요. 세탁기 요즘 건조기 많이 쓰시잖아요. 건조기를 이제 세워서 오, 위에다가 설치하는 를 경우가 많은데 이 선반은 나중에 뺐다가 꼈다가 할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손빨래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런 수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쪽은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인덕션을 두고 이제 뭐 요리를 따로 한다든지 서브 주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쪽은 안방입니다 바로 보이시는게 수납공간 미닫이 구조로 되어있고요 여기 수납장이 다 충분히 옵션으로 되어 있어서 따로 가구가 필요 없습니다. 뭐 가구 톤도 고급스럽게 화이트와 그레이 톤으로 뺐습니다. 따라란 안쪽은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장대가 여기 설치되어 있고 드레스룸이 또 있고, 뭐, 공간이 충분해요, 사실. 뭐, 40평대 설치되는 드레스룸 만큼 공간을 뽑았고요 한번 내부로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요즘 옷, 옷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옷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드레스룸 공간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짐을 좀 줄여야 되는데 아, 짐이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짐이 계속 늘어나니까 드레스룸 없는 공간은 불편하더라고요. 화장대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거울이죠. 거울이 열립니다. 안쪽도 수납 공간이 충분합니다. 이쪽도. 보시면 디테일이 살아있죠. 그리고 조명빨이라는말 들어보셨죠? 양쪽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 해야 돼? 제가 화장을 안 해가지고 안방 화장실은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수납공간이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데도 물론 설치되어 있고 대리석 모양이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벽 색깔도 질리지 않는 톤이라서 그러니까 그레이하고 약간 브라운 톤이 섞인 구조입니다 방패그랑자에는 복도 넓이도 매우 넓고요 그 다음에 요즘 택배도 많이 시키고 자기 문 앞에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보시면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방패그랑자의 장점이에요